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영이에요 반가워요 저는 활동명을 송나영에서 로드로 바꿀거예요 앞으로는 로드로 불러주세요 오늘 이렇게 소아에서 영상편지를 만들게 된 것은 역시나 화보집 홍보 때문이겠죠 이번 화보집에서는 그동안 볼수 없었던 저의 일상 모습과 그 안에서 볼수 있는 매력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퇴근을 하고 나면 먼저 이렇게 가방을 던져요 <웃음> 그리고 옷을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요 <웃음> 아, 목마르다 음료수를 꺼내 먹어볼까요? 아,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<웃음> 자, 그럼 요번 화보는 어떤 옷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입은 옷은 승무원 복장이에요 여러분들 저 승무원 복장 잘 어울리나요? <웃음> 아, 좀 부끄럽네요 <웃음> 이번에는 슬립과 형광색 란젤이에요 슬립 속으로 보이는 속옷이 좀더 섹시해 보이죠? 하모집에는 좀더 자세히 볼 거예요. <웃음> 이번에 준비한 의상은 이렇게 준비했고요. 화보 속에는 좀더 예쁜 영상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소장해 주시길 바랄게요. 그럼 안녕!